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주어 선택하신 거룩한 성일입니다. 거룩한 성일날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사도바울이 저서한 로마인서 11장 17절에서 25절 상반절까지를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로마인서는 사도바울이 저서한 옥중서신으로 대체적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제 사도바울은 그 옥중에서 로마인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하나의 호소문이 되겠습니다 이 사도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당대의 최고의 학벌을 가진 분으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대학 대학원까지 다 나오고, 그 이스라엘의 모든 유태교 간부 정치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 당시 최고의 인물로 인정하고 그를.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는 우두머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사울이 은혜받기 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은혜받고 나서 바울이 되었는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데 열을 올리고 기세등등 하여서 무참히 그의 창금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천둥 소리와 같은 소리로 그에게 들려줬을 때에 같이 가던 모든 사람들은 천둥 소리로만 들렸고 오로지 사골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하늘에서 들려주는 그 말씀을 우리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천둥 소리로 들었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친육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때 그가 눈이 멀었고 그 사,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그 발걸음을 그 길로부터 돌려서 이 신약 성경 거의 전체를 사도 바울이 저서를 하였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외에는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이 저서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들어 쓰실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을 그 옛날 모세라든지 모세도 왕궁에서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던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가 그를 후계자로 삼으려고 그렇게 많은 공부를 시키고 그를 육성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요한사도가 최고의 학부를 가지고 지적이라면 사도바울은 지식의 요한사도보다 더 풍부합니다 그러나 저서의 글 내용을 오늘도 보면 아시지만은 이 밑에 페이지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요한은 모든 문장을 유식하게 문자를 써서 설명을 했지만 사도바울은 아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아주 우리와 밀접한 그런 내용들을 하나도 어렵지 않게 글을 다 지어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신약성경은 사도바울의 옥중서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그때 당시 유태교 밖에 없던 그런 시절에 개신교를 퍼뜨린다는 이유로 가는 곳마다 옥에 가두어서 항상 옥중에서 서신으로 이렇게 로마나 고린도나 이런 지방에 모든 말씀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치중해를 중심으로 뺑 돌아가면서 다 그때 당시는 로마 제국이었거든요 그러게 사도 바울이 사도 사울에서 흉악한 사울에서 성자 바울로 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사한 내용을 읽어보면 참으로 대단한 진리가 있었으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제2의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사도바울 저서 내용을 오늘 또 읽으시게 되겠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인서 11장 17절에서 25절 상반절까지를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면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많은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성경에도 바이보 로마인 잡들을 내본 부월 수원에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영어성경은 그냥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로마인서 11장 17절 이 내가 잘못 적었네요. 1 7 드립니다. 로마에서 11장 17절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가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참 올리브 나무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올리브 나무 올리브 씨앗이나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감나무에서 열리는 감 씨앗이나 이런 나무들은 땅에다 심으면은 돌감나무나 돌올리브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번역에 보면 돌감나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그... 감나무 심을 감나무 씨를 땅에 하면 심어 본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어떤 나무에 감이 아주 탐스럽고 정말 어무감직한 감이 감의 모양이 있어서 그감 감을 하나 따다가 먹고 씨를 땅에 심어서 그 나무가 자라서 그 감의 그 자기가 봤던 그 감이 달릴 줄 알고 기대려 보면은 완전히 여러분은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 감나무에서 멋지게 탐스럽게 생겼던그 감은 광고도 없고 고야이라고 하는 손톱만한 아주 볼품없는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감나무는 모든 나무가 다 100% 접붙여서 만드는 것입니다. 접붙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좋은 감나무 씨앗을 땅에 심었는데 감은 열리지 않고 아주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조그마한 고야미 열리기 때문에 화가 난 감나무 심은 주인이 이거 안되겠다 도저히 내가 심었던 그런 감이 아니고 이런 고약한 고암이 달리다니 하면서 다시 다른 감나무에 가지고 탐스럽게 일러있는 그 감나무 가지를 하나 잘라다가 현재 자기가 심었던 그 감나무 가지에서 올라오는 고암을 보고 너무 실망해서 그를 톱으로 잘라버리고 그리고 쪼개어서 새로 자기가 가지고 온 그 감나무 가지를 거다가 접붙이고 흙으로 그 자리를 잘 감싸 주고 이 작업은 항상 봄에 해야 됩니다. 놔두면 그렇게 해 두면은 그해부터 거기서 접붙인 나무가 각의 고향나무 영양분을 밑에서 빨아 올려 가지고 열매는 자기가 나중에 접붙여서 거기다가 나무가지를 쪼개고 심어둔 나무가지 속에 심어둔 접붙임을 한그 탐스러운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그 본래의 나무인 감나무가 변화해서 고야미 열린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모두가 그래서 그 유태인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선민들 가운데 우리는 접붙임으로 심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 말고는 구원을 얻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선민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 그 선민을 뿌리치고 그 나무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들이 그 나무, 고향나무 그루터기에 젖붙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태인들은 그 나무가 잘려나갔기 때문에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섬인을 잘라내시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이방인을 거기다 접붙여서 예수를 믿게 함으로써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설명을 한 것은 사도바울 이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바울은 모든 문장을 이렇게 요한같이 어렵게 작성을 하지 않고 아주 우리가 알아듣고 이해하기 쉽게 꼭 예수님이 설명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모든 말을 다꼭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그렇게 소명하게 잘 설명해주고 지식이 풍부했으므로 우리가 모두 사도인 바울은 제2의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본래의 선민인 돌감남나무를 잘라버리고 이방인인 우리를 그 나무에 접붙여서 우리는 모두 구원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 나를 예수님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 하고 주님 앞으로 가서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웃음> 그러면 너희는 죄가많에서 구원을 얻을 수 없어 너희는 천국에 갈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씻어주는 대속 제물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 하는 그 사건 하나만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적인 세상의 그 무슨 검은 보화가 예수님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 땡전 한 푼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뜰이 살뜰히 모아둔 그런 재산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초교와 같이 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갈수 없고 천국에 갈때 그것을 빽으로 쓸수 있는 자금을 동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모아놓은 재물 그것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내가 죽어야 할그 죄를 대신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죄의 내 죄의 대속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도맡아 맡으셨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돌아가셨다. 하는 것만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잘라낸 돌감나무는 영원히 권을 받을 수 없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오늘 상세히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25절까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다 내용을 오늘 확실하게 그 내용을 알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참 여러분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18절이 굉장히 기네요. 18절을 한번 먼저 그 영어성경 읽으시는 분은 먼저 한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절 한번 볼까요? 그대는 본래의 가치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선민을 몰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귀족이 되는 것이고 잘려나간 그분들은 주님의 배에 부름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인이 상전이 되고 상전이 하인이 됐을 때그 하인의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야 이놈들아 너희들 옛날에 우쭐댔지 이제는 내가 우쭐댈 거야 나는 구원을 받았어 적부침을 받아서 예수의 사람이 되었어 하면서 이렇게 우줄대지 말아라 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신 낭부하십니다. 이사도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양심을 로크하고 두드리면서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될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제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방인은 뿌리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 선민의 뿌리에 접붙임을 받은 거지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선민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는 예수의 그 나무에 예수님이 우리를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예수님이 뿌리가 된. 그 예수님이라는 그 나무에, 뿌리가 있는 그 나무에 우리는 접붙임을 받음으로써, 그러므로 우리는 졸지에 전혀 불가능했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말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가 됩니다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대를 지탱하는 것은 뿌리가 우리가 아니고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뿌리 예수가 우리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우리만 예수의 뿌리에 접붙임을 받고 섬민는 접붙임을 받을 수 없는가? 아니죠. No, No.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접붙임은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연이어 나오는 말씀에서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열아홉 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게 좀 숙이 잘못 된것 같네요. 아이고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어, 올릴 때 그걸 잘못 올려서 그렇군요. 응 어, 그런가? 아이고 그 전번주에도 또 그런 일이 문장에 달아나고 없는 일이 일어나더니 이번주에도 또 그렇게 오류가 가끔 생기네요 19절 20절이 도망가고 없어져 버려가지고 다시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부침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할렐루야 우리 이방인들은 전혀 천국을 갈수 없는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시대를 그 많은 세월을 몇천 년 동안 오면서 이방인들은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불과 가까운 2000년 전에 오시면서 우리를 모두 예수님 품으로 갈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유태인같이 그렇게 선민이 되어서 무조건 천국에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 나라에 갈수 없는 그런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뿌리인 돌감나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영양소를 빨아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동양소담대로 말하면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굴러 들어온 돌이 현재 박힌 돌을 빼내고 우리가 주인노로서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축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절을 볼까요 자 20절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예. 그 가지가 잘린 것은 그 가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잘렸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가 그 자리에 붙여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비록 구원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능력을 가져오는 것이 믿음이란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우리 돌감나무 그 뿌리에 우리의 예 이방인 가지 하나가 거기에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는 선민이 되는 것입니다 박혀있던 돌을 굴러온 돌이 꽝 하고 치면서 박혀있던 돌은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굴러온 돌이 왕로로 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방인이 이제는 선민보다 더큰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선민이 못될 사람이 선민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 그 접붙임 받은 것이 도리에 잘라 나갈지 모르니까 오히려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교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이방인이 선민이 된 것을 축복해주는 것과 동시에 너희들은 그렇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돼. 항상 너희도 잘려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접붙임 받은 것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감사가 여러분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할렐루야 이제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예. 세상 없어도 선민 말고는 구원을 받지 못하던 그런 구약의 몇 천년의 세월 그런 세월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고 돌감나무 가지를 잘라버리고 참감남나무에 감나무 접붙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예수님 앞에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고 잘려버렸어요 근데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잘려버리고 우리가 접붙이다고 해서 우리만 왕이고 잘려나간 그런 본래의 나무는 영원히 쓸수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적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 받았다고 교만하고 본래의 그 돌감나무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해 지면 항상 우리도 본래의 나무가 잘려나간 같이 우리도 잘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맘먹으면 우리도 아끼지 않고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고 마냥 삼페인을 터뜨릴 것은 아니다 이거죠 항상 두려워하고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할 그때에 우리는 영원한 구원이 우리 마음과 있다는 것을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노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주노하십니다. 잘려나간 동화감나무를 말하는 거죠. 인정 사정 보지 않고 잘라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있으면, 예, 있으면입니다.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예. 머물러만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게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수 있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영원한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23절을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이게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안에서 구원 받았다고 너무 삼편 뜨려고막 날뛰다가 우리의 교만에 우리의 오만에 우리가 넘어지는 날에 네? 오히려 잘려 나갔던 그 가지들 지금 유태인들이 옛날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지금 얼마나 많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지금 유태인들도 많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방심하고 오만 방자한 그런 마음을 만약에 먹는다면, 우리만 선민이 되고 잘려나간 유태인들 너희들은 다지옥행이야 이렇게 오만하게 마음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만해지면은 잘려나갔던 그 유태인들 온 가지들이 다시 접부침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사도바울의 설명인 것입니다.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라는 분이 살아계실 때 예수는 이단이고 예수는 마귀의 우두머리고 병이나 곤치고 어? 이렇게 막이나 쫓고 하는 그런 이상한 존재다고 막 흉보고 예수를 배책했던 그 사람들이 한 명도 그 당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에 와서 아니야 우리가 항상 새로운 메시아를 찾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였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약 성경대로 구약 성경을 믿는 유태인들은 유태교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우리는 다른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던 그런 자세에서 돌아서서 지금은 유태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참 메시아였다 하고 돌아오는 분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접붙일 수 있다 유태인이라서 다 배척하고 잘라버리고 못쓰게 하는게 아니라 유태인도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예수를 믿으면 접부침을 받을 수 있다 예. 영원히 잘라나간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가 본래의 참감남나무 본래의 돌감남나무 돌감남나무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려 참감남나무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받았다면, 본래에 붙어 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쉽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사도바울의 설명입니다. 전혀 선민이 될수 없던 이방인을 강제로 접붙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천국으로 갈수 있게 만들었다면 원래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선민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더 쉽겠느냐 이 말이야 이방인들인 우리보다 선민인 그들을 구원 받게 하는 것은 얼마나 쉽겠느냐 이거야 우리가 받게 했던 돌을 빼내고 굴론온 돌인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선민이라면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그 선민이 다시 마음을 돌리고 마음만 먹으면 그들이 접부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라 예수님 나라로 천국을 갈수 있는 백성이 되는 것이야 얼마나 쉽겠냐 이거예 그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어릴 때부터 잔비가 굵을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딱그 유식하고 성경 지식이 풍부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가 얼마나 쉽겠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가 아니다, 이거죠. 자, 25절 상반절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만 현명하고 섭리는 현명하, 현명하지 않다 하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 한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 이방인인 이 돌감나 접부침을 받은 우리가 우리만이 최고야. 우리만이 특권이야. 이렇게 우리만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고 사도바울은 우리를 접부침 받은 우리를 오만방자한 신한생활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언제든지 우리도 잘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 몸에 접붙임을 받아서 전혀 불가능했던 우리 이방인들이 이제 모두 주님 나라에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고맙게 생각해야지 우리만 최고야 하고 하는 그런 오만불순한 그런 일은 있어서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단한 명도 천국에 갈수 없잖아요 천국에 죄 있는 사람은 갈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 못 가느냐 죄의 싹선 사망이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돼. 천국을 못 가고 다 지옥에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고통받아야만 돼. 하지만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백성을 만드는 기회를 만드셨습니다. 죄인은 죽어야 돼. 죄는 죄의 값은 사망이야. 그래서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에 따라와야 돼 그것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그 법칙은 변치 않아요 그래서 구약시대도 또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한 생명을 죽였어요 죽여야만이 죽이고 나서 그 죽인 생명을 하나님에 바치면서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을 비둘기나 이런 것을 하나님에 바치면서 하나님 죄를 내가 지었으니 내가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내가 죽어야 할이 사망의 굴레를 대속제물인 다른 한 생명을 죽여서 바치니 하나님께서 부디 선심을 베푸시고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이 양이나 소나 대속제물이 죽은 것을 받으시고 나를 그 죄의 대가로 주님 받으시고 인정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내 생명으로 봐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선민들은 오늘날까지 한 생명을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양이나 소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 양이나 소와 같이 나의 죄에 될까 나의 죄의 대가가 되는 대속재물로 양이 되고 소가 되고 비둘기가 되어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예수님의 생명 돌아가신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리 하나님은 그 생명을 받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예수님이 그 중간에서 하나님과 나사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래 내가 네 대신 내가 옛날에 제사장이 했던 것과 같이 네 대신 중간에 제사장에 대해서 네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그 피를 네가 인정을 하고 제사함을 구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구해줄게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제물 양이 되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아뢰에 줌으로써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되어서 천국을 갈수 있게 된 그런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은 오늘 가장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그런 죽을 목숨이 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던 이방인들을 불러서 저와 여러분을 주의 백성으로 천국에 갈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전에 우리가 이방인으로 태어났다 고하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할 죄의 대가는 반드시 한 생명이 죽어야 되니까 내가 죽어야 할죄 대속 제물로 돌아가신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은 깨달으시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영원히 그호화로그 영원 무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영원히 호화로운 나라에 가서 여러분은 살수 있는 그런 특권 이 세상에서 사는 백년도 채 못사는 이런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아치 미술과 같은 세상입니다 영원히 사는 그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살겠느냐 영원히 영원히 불주기에서 구원 받을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생명에 대해서 땅을 치며 통곡하며 내가 왜 예수를 안 믿었지 예수님이 내 제대 제, 제 속물로 돌아가셨다는 걸 내가 왜 믿지 않았지 하면서 통곡하면서 슬피 울면서 날마다 날마다 땅을 치고 고통 속에서 해면은 영원, 구대기 한 마리도 자기 생명을 끌을 수 없는 죽음을 맛볼 수 없는 그런 세계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되겠느냐? 예수 이름 하나를 믿고 나는 죄인이라서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나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받으려고 그러면 나 대신 한 생명이 반드시 죽어줘야만 돼요 그래야 내 제사함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그 제사함을 받는 대속제물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대속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고 창에 옆구리에 창을 맞고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이 예, 어찌 예수님의 죽음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죽어야 할 그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모든 고통을 한번 생각하면 예수님이 내 제사 해주려고 나를 천국에 가게 해주려고 죄 죄가 있는 나는 아무도 천국에 못 가지만은 나와 여러분은 단한 명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내가 네 대신 죽어줄게. 너는 대속죄물 이제 바치지 마. 네가 죽지마 죄대가는 반드시 사망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 구원의 도리가 예수님 몸에 접붙임을 받은 우리가 네. 전혀 불가능했던 우리가 예수님 몸에 접붙임을 받음으로써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박힌 돌을 빼내고 둘러온 돌이 왕로로 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아들드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정말 이 우리가 사람이사랑하면서 가장 큰 사건을 여러분은 아시게 되고 여러분의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히 고통받고 죽을 날야 죽을 수 없는 어? 생명을 끌수 없는 그런 세계에서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은 영원한 그런 세계에서 영원히 영원히 고통 속에서 땅을 치며 후회하면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이래서 어?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않았지 영원히 나는 고통 속에서 내가 이, 이 고통을 받아야 돼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땅을 치며 통곡하며 후회하는 그런 생활에서. 이 세상 같이 자살을 하려야 자살할 수도 없는 그런 세계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하는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과 저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 나 대신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나의 제 대속물로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됨으로써 예수님이 내 때문에 피를 흘렸어, 옆구리에 창을 맞았어,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 십자가에 손이 양손에 못을 박혀서 양발과 양손에 못을 박혀 돌아가셨어.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어. 그냥 딱목 잘려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 말도 못하는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통 받아야 할그 지옥행을 막고 하나님 나라 천국 예수님이 계신 호화로운 그 나라에서 영원히 영원히 영화를 누리면서 살수 있는 그런 세계라고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핏값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안날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탄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형제 형이나 동생이나 부모나 자식이 내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빠지고 천국에 갈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재산을 받을 수, 받으려면 반드시 한 생명이 죽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자녀나 죽여가지고 그 스, 여러분의 식구를 대속제물로 삼으시겠습니까 그것도 아깝게 여기건을 예수님께서 나와 사촌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나 일가도 아닌 그런 분이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고통 그 많은 고통을 받으시면서 돌아가신 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적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언덕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날마다 눈물로 예수님께 호소하며 감사해도 그 감사를 다할 수가 없습니다 알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께서는 정말 진정한 복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뭐이 로또 복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예수 안에서 트럭 먼지만도 못하고 머리카락 하나만도 못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 이 세상에 있을 때 조금 좀덜 고통스럽게 살자 하는 것 뿐이지 우리 예수 믿는 데 대한 구원 받는 데 대한 구원 안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께서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여러분께서 요양원에 있든지 감옥 감방 속에 있든지 여러분께서 병원에 있든지 여러분께서 자녀를 위해서 지금 기도원에서 기도하며 호소하고 있든지 간에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간에 이제 나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몸체로 접붙임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여러분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네. 그 옛날 여호수와 같이 여러분은 앞으로 앞으로 행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신 데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이 시간 이 귀한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